국제 손해보험이 보험료는 저렴한데, 최저 보험료가 2만원이라서. 그래서 MG 손해보험이 또 싸질 수도 있고, 이제 그 음... 보험료가 이제 계속 변동이 돼요. 어디가 제일 좋냐? 어느 보험사가 제일 좋냐? 현재? 이런 시점. 1월 이런 시점에. 네. DB 손해보험을 지금 제일 많이 팔고 있어요. 근데 또 최근에 들여다본 것이 MG 손해보험이 있는데, 제가 그러니까 이제 고객님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저렴한 보험료를 당연히 찾아서 드리지만 또 최신의 또신설된 담보를 다 넣어드리고 싶거든요 음. 그런거를 이제 다 비교해 봤을 때 원래 DB손해보험이 항상 이제 6주 미만의 담보를 갖고 있어서 추천을 드리고 했는데 MG손해보험도 보험료가 뭐 나이대랑 연령대에 따라서 DB손해보험 보험보다도 음. 저렴하기도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는 DB손해보험 그리고 MG손해보험도 지켜볼 만하다 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작년 기준으로 해서 판매량? 네. 판매 순위로 봤을 때는, 뭐, DB가 운전자에 거의 독보적이잖아요? 맞아요. DB 네. 선생님은 1등이었어요. 정말. 네. 뭐, 그, 태아보험에서현대해상이 독보적인 것처럼. 네, 네. 특정 이 보험사마다 자기네들 주력하는 상품들이 있어요. 맞아요. 네. 주력하는 상품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그, MG 같은 경우에는 소형사기도 하고, 소형사기도 한데, 그러니까 일단은 어 똑같이 DB손해보험에서 갖고 있는 그 6주 미만의 형사합의금을 이제 신설을 해가지고 어. 장착이 됐고요. 그러면 운전자보험을 볼 때는 네. 어 보험사를 고르는 기준 안에서 네. 6주 미만 사고에 대한 형사합의금이 들어가 있는 회사와 없는 회사를 구분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네요. 제 모토는 그렇습니다. 아. 네. 확실히 말씀드리면 아. 저는 무조건 필요한 거는 이제 고객님께 당당히 음. 고객님 사고 나셨을 때 제가 당당해야 되잖아요. 음. 고객님 사고 나셨는데 막 다안 되고. 연락 피하고 되고 제가 막 그러면 아, 안 되잖아요. 네. 이번 달 기준으로, <웃음> 가격적인 면에서 어쨌든 그 다섯 개 담보, 필수 담보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저렴한 회사는 제가 이제 표로 봤을 때는 롯데예요 네. 롯데사는 롯데가 제일 싸네요. 맞아요. 최 롯데가 제일 좋은 건가? 최저 보험료가 이제 보험사마다 이제 설정한 게 있는데, 롯데보험이 정말 황당하다고 해야 되나? 웃기게도 음. 2만원으로 최저 보험료가 제일 높습니다. 억지로 다른 담보 다 끌어서 이제 넣으시거나, 정립보험료 1 3 0 0 0원을 이제, 0 0 0원 이제 넣으셔야 가입이 가능한 거예요. 불필요한 담보를 또 넣어야 되는. 아, 그렇죠. 건, 거네요. 네. 롯데손해 보험이 보험료 저렴한데, 최저 보험료가 2만원이라서. 어차피 비싸죠. 2만원을 내셔야 되는데. 네. 근데 문제는 6주 미만 그 담보가 없어요. 아, 요, 여기서 포인트 그거네요. 네. 아, 여기서 그러면 6주 미만이 들어가는 회사는 DB, 한화, 흥국, m g 요렇게 네. 그러면은 팀장님 기준으로 이제 보, 내가 이렇게 전자 보험을 가입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일단 네개 회사를 네. 중심으로 부어야 되는 게 맞는 거네요 네 저는 일단 6주 미만 담보는 꼭 넣어드리고 싶어요 한화하고 네. 한국화제도 6주 미만 담보가 들어가는데 음. 최저 보험료 15,000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 아, 아. 아 저것도 최저 보험료가 좀 높다 빼고 이제 둘다 최저 보험료 1 0원인 DB 선보, m g 선보 지금 로지어 네. 네. 이거는 풀보장이 아니라 네 풀보장이 아니죠 네, 풀보장이 아니라 내가 필수담보 집어넣었을 때 정말 필요한 담보만 넣었을 때 이제 저렴하게 보험이거든요. 내가 할수 네. 있는 보험사를 찾는다 라고 하면 어, 여자도 있네요 네 여성분들도 똑같습니다 그냥. 여, 여성분들. 보험료가 거의 이제 롯데가 또 제일 싸고 여성분들은 네. 다 최저 보험료보다 낮아요 보험.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땐 그런 것 같아요 보험사는 매달 그 분해율을 통해서 네 보이지 않게 미세하게 보료 조정이 있잖아요. 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나이나 연령, 뭐 그다음에 성별에 따라서 네. 전혀 보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비교는 필수적인 것 같아요. 당연하죠. 네, 어. 이런 보장 비교는 필수적이고 그럼 넘어가서 운전자 네. 보험 두개 회사 지금 추천해 주셨어요. 네. 네, <웃음> DB 손보랑 MG 손보를 비교해 보면.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차이가 있는게 자동차 부상 치료비가 운전자 보험에서 이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자동차 부상 치료비를 한도까지 넣은게 아니라 둘다 이제 3 0만 넣었어요 네네. 자동차 부상 치료비를 좀더 올리면은 네네. 아마 DB손해보험이 자동차 부상 치료비가 좀더 비싸거든요 네네. 남자는 네네. 그래서, MG 손해보험이 또 싸질 수도 있고, 이제 음. 그 보험료가 이제 계속 변동이 돼요. 음. 이게, 그, 얼만큼 넣고 싶다에 따라서도, 음. 또 고객님의 이제 뭐 직업이나 음. 뭐 나이에 따라서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 비교를 이제 둘을 딱 놓고 봤을 때, 저렴한 쪽으로 가시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고려를 하신다 그러면, 음. 이번 달은 DB랑 MG를 좀 비교해 보실. 보시는... 예? 네 저는 지금 이두 개로 가장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운전자 보험 판매율이 굉장히 많으시고 네, 그 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일가견 있으시긴 한데 팀장님은 원래 그 리모델링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보험 리모델링 하실 때 제일 네. 고객님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꿀팁 그런 게 있다면? 와우 일단은 저는 항상 리모델링 컨설팅을 시작할 때 어떤 것이든 설계하고 만들 때 뼈대가 있잖아요 네. 실손의료 무조건 가입을 하셔야 되는 게 가장 1순위고요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 추가 형태로 이제 가시거든요. 음. 주장님이 꼼꼼하게 이런 비교 자료도 잘 만드시고, 네. 항상 이제 고객님들께 최저의 보험료 <웃음> 산출해 드리려고 굉장히 노력하신다고, 고객에게 어떤 보험 전문가로 기억되고 싶으시죠? 보험 설계사이기 때문에 그냥 보험으로 기억이 되고 싶어요. 무슨 뜻이냐면, 고객님께서 혼자 그냥 책을 읽다가 보험이랑 뭐 문구를 보, 보다가도, 그럼 제가 떠오르고, 뭐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다가 보험 얘기할 수 있잖아요. 또 제가 떠오르고, 음. 또 이제 사고가 터졌을 때, 또 이제 가, 당연히 가장 먼저 제가 떠올라야 되는 음. 그냥 보험 하면은 이제 김치호 팀장으로 이제 치환이 되는 그런 존재로 고객님께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꼭뭐 그런 세상에서 <웃음> 지금까지 운전자보험 전문가 프라임에스 김치호 팀장님이랑 운전자보험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네. 오늘 굉장히 도움 많이 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쇄호 팀님한테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운전자 보험에서 아나 지금 이런 케이스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요 운전자 보험 가입 상담 남겨주시면 뭐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양식지에 남겨주셔도 좋고 네, 제일 편한 없으면... 방법은 카카오톡에 소셜 인수 찾아보시고 보험연구소 클릭하시면 거기서 이제 실시간 상담도 가능하시니까 꼭김초진 팀장님이랑 상담하고 싶다 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이렉트로 네,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바쁜 일정 중에 인터뷰 <웃음>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네, 앞으로도 승승장구 하시길 아니다 저도 오늘 너무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예, 보험연구소 채널 승승장구 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